이러시면 바다의 평화를 담보하지 못합니다, 용왕님. 뇌물이라도 받으신 겁니까, 용왕님? 뭐 <웃음> 먼저 용왕도 게임 버튼. 저런 뻔뻔한 동맹 중에 남의 땅에 땅굴을 파놓고 른척을 하다니. 뭐 모른이라고 하겠지 또. <웃음> 또 모른이라고 하겠지? 오빠 항상 그런 식이야. 우리 헤어져. 네, 헤어져. 마지막으로 쳐줘. 전쟁이야라고. 전쟁이야. 워우! 전쟁이야. 워우! 어? 진짜 전쟁이야. 나갔어. <웃음> <웃음> 근데 우리 한팬이가 볼모로 잡혀있단 말이지, 지금. 그리고. 지금 의외로 다이아가 그렇게 안 많아, 그지? 그러면은 나머지 시간은 전쟁 준비하는 걸로. 근데 물갈퀴 위주로 일단. 아마 해 뜨면은 물갈퀴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? <웃음> 왜요? 독서대 부셨다가 설치했다 부셨다가 설치했다면은 워낙 인챈트를 만들 수 있거든요 주민으로부터. 와우! 와우! 근데 이제 밤이라서 좀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해만 뜨면 됩니다 이제. <웃음> 그러네. 드디어 ABC 마트 온. A, B, C, A, B, C, 마트 뿜뿜뿜 찾으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<웃음> 알겠습니다 아이씨 2D 2D는 벌써 전쟁 시작했다니까 지난번부터 그게 다 전조가 있었던 거라고 이럴 게 아니라 지금 뭐 어? 둘이 대가리가 어 이게 딱 전쟁을 선포해서 이렇게 딱 어? 대가리. 해야 하는데 어 생선 머리를 대가리라 부르지 뭐라 부릅니까 비소리마 강경파야! 평, 평안하게 살아. 이 불안하게 이 뭡니까 이게 이게? <웃음> 아나 온건파인데 나는 강경파가. 당신 마음 편하자고 우리들이 불편하잖아 지금. <웃음> <웃음> 전쟁 할 거야. 전쟁 할 건데 나는 확실한 승리를 원한다. 그 확실한 승리는 물갈키로부터 온다. 그렇게 확실한 거 원했으면 뚜님 잡을 때 잡았어야지. <웃음> <웃음> 아 이거 뭐야? 아 이거 제왕님 된줄 알았더니 또또 저왕님 또, 또, 또 되셨네 <웃음> 진짜 삐짐 털고 있던데? 또 들어왔네? <웃음> 집안에 들어와서 도리도리 하고 있는데 어떨까요? 물어보셨. 왜? 저 투디한테 긴말로 집좀 털게 길좀 비켜주시죠 라는데요. <웃음> <웃음> 여기 위쪽으로 물길만 이어지지 않으면 지금 우리나라도 방어는 좋은 거 같은데 그렇지. 아 이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보는 전경이구나. 음. 야! 2D! 야! 야 2D! 야 2D! 저기! 야 우리 밭에 2D! <웃음> 아우 나 진짜 미치겠네. 아, 뭔 일이야 이게. 저 혹시 보호포 띄웠는데 얘를 포기하고 물갈키를 띄울까요? 보호보다 물갈키 아니에요? 지금 이 전쟁은? 알겠습니다. 버리겠습니다. 그러면. 야, 야, 야, 씨, 둘이 또 왔어, 씨. 준비할 시간 좀 줘라, 제발. 아니 어디 쥐구멍이 있나? 어떻게 저렇게 잘 들어오는 거야? 궤도야? 궤도 투팡이야, 저거? 진짜 미쳤. 야, 저거 테러범 아니야? 야, 남봉꾼이 들어왔어, 남봉꾼이. 물갈키만 준비되면 바로 전쟁 시작이다, 진짜. 네그 제가 제왕님네 좀 얘기해보니까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데리고 왔습니다 뭔데요? 예 네, 얘기를 듣자 하니까 뭐 뒷산에다 물을 깐다 뭐 땅굴을 판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려가지고 전 전혀 모르는 이야기거든요? 그 지난번부터 그 우리나라에 흉흉하게 떠돌던 괴담이 있어요 지금 제왕님 뭐지? 왜? 나는 왜 몰랐지? <웃음> <웃음> 지금 아니 이사람 이거 나무주연상 받아야겠네 <웃음> 아니 무슨 오해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기억이 없어 진짜요 아니, 야 니가 네가 왔잖아 니가 네가. <웃음> 물건건 내가 맞소 근데 우리 뭐 땅굴을 파다던가뭐 그런건 없었소 이번엔 처음이요 한편과 2D의 일탈 행동이었답니다 근데 그저 야, 둘은 저... 그럴만한 행동을 할만한 사람들이라서 <웃음> 그니까 러 <웃음> 계속 앞에서 썰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난 몰랐어 진짜로 이유가 있습니다 자꾸 저희나라 국민이 이렇게 막 어? 괴롭힘 당하고 죽는 모습을 봤는데 제가 가만히 있어야겠습니까? 어, 오줌님이 좀 말기 많이 쏠긴 하셨네 그래가지고 제가 예? 한편이나 같이 좀그 진상 좀 부렸습니다 진상 좀.. 진상... <웃음> 일상... 아니 근데 <웃음> 진짜 진상 진상 상진상이었어요 여기가 <웃음> 왜 자꾸 죽여 사람을 인사하러 왔는데 인사하러 물요? 온 사람이 뒷산에다가 왜 물은 왜 깔아요 아니 여행좀 갔어요? 한피이랑 둘이서 피크닉좀 갔는데 <웃음> 아니 피크닉을 그렇게 우리 군사 요충집니다 우리 뒷사는 그럼 거기 표지판을 해주셨어야지 그 아무도 모르는데 말이야 결정적으로 우리 국보를 향하는 땅굴이 발견됐어요 그것도 아까 H님이 말씀해주셨는데 나 진짜 몰라요 그거는 선소닉이라는 자를 지금 목격했다는게 지금 H 어? 분대장의 증언입니다 아 그래요? 예, 네. <웃음> 그 땅굴의 길이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동맹 중에 파지 않으면 안될 길이였다 국개인 없어서 땅굴을 <웃음> 못 한다고 그건 우리나라는. 맞아요 우리 네. 지금 장원이모딤 네. 장군이 그 군처를 조금 이렇게 국가 경계선을 좀 빡세게 지킨 건좀 사과하도록 하고 야 여기서 잠깐 그러면은 네. 진짜 전쟁 준비를 하죠 다음 주에는 결론을 봐야지 우리가 합시다 이렇게 된거날못 참아? 어? 칼호틀 와... 참는 거 참는 것도 와 근데 이 땅꼴 뭐예요? 규모가 이거.. 와.. 아 그럼 저희 뭐전장 선포 하신 겁니다 그래? 그래? 나만 없는 단톡방.. 어 그.. <웃음> 이상하다 나랑 얘기가 된건 없는 거 같은데? 초대 좀 해달라 그래 초대 좀 해달라 그 그래. 이상하다.. 기다려봐요 저희 일단 해볼게 먼저 저쪽은 왕 빼고 이상하다. 싸울 건가봐 이상하다 나 원래 다 믿고 있었는데 어? 어 포세이큰 발견! 와또 왔어? 뭐가 또 왔어, <웃음> 뭐가 또 왔어. <웃음> 저항 난왜 몰라? 안 진짜 몰라요. 몰라요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네, 이건 도저히 저희가 파트워 할수 없는 구조장. 여기 뭐야? 아, 난 길도 헤맸어. 뭐또 뭐, 뭐, 뭐, 뭐, 뭐 있어요? 아 아니에요. 네. <웃음> 그거, 왜, 왜, 잘 해보세요. 울지 마시고. <웃음> 네. 네 <에>, 들어갈게요. <웃음> 아예 들어가세요. 네. 두 번째 전쟁은 한 편이에 의해서 시작되는 거야. 한 편이가 스파이지 됐거든 지금? 어? 비밀기지 찾았어 여기 바다신전 바다 밑에 여기 철검만 지금 뭐 수십개야 아 물갈기투 떴습니다 물갈기투~~~ 오 한패이 지금 한패이 스파이도 엄청 잘한거 같은데 지금 방금 이거 왜 페이크같지? 나도 약간 그 의심을 할수 밖에 없는게 이게 돌도 섞여있고 지금 막이 정도로 싸우겠다고? 이게 타격이 크다고? 그니까 이 정도라고? 우리 대부분 다 다이아 막 이런데? 아까 우리가 포세이큰 잘라는데 이걸 그러면 찾으러 안 온다고 다시? 그니까 한펜이한테 일단 우리 속아주는 척하자 혹시 믿고 있었다고 이렇게 할게 아, 음. 오 야야 나나나 나, 맞는다 맞는다 어 근데 안 아프죠? <웃음> 와 <웃음> 아니야 하하 아냐 보어 제거됐어 쓰아 근데 지키러 왔더라 이거 마지막 연기인가? 굿 국민들 동요하는 중 채팅으로 코세이큰한테서왜 나한테 이메일이 저기 뭐.. 귓속말이 왔지? 이거 뭔가 실수한거 같은데? 이거 C 하고 탭 눌렀다가 그지? 네. 내 위에 아한이 있거든 아한한테 보낼거 나한테 잘못 보낸거 같은데? 근데 아한한테 쓸거면 그냥 팀체스로 쓰면 되지 그러네? 페이크가 봅니다? 저 저쪽 통화방에 있을 때 들은게 뭐냐면 투지가 무슨일이야 상황 설명 좀 해봐 이러고선 음. 아뭐 숨겨놨다고? 까진 들었어요 이거 오히려 우리랑 관련없이 진짜 그 제왕국에 아... 쿠세타 일어나는거 아니야? 음... 얘는 또 뭐. 나 마크 하면서 이런 장면 처음 봐! 뭐야, 도, 이거? 돌고래 여섯 마리가 땅 위에 있어! <웃음> <웃음> 얘들 들어가, 얘들아. 어, 미안. 어, 미안. 어, 미안. 와, 어어 우리 이거 이중방어 들어가는 겁니까, 지금? 크으, 멋있다. 강경파 말 들었으면. 응? 이거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, 여러분. <웃음> 전쟁이 먼저다. <웃음> 전쟁이 먼저다. 전쟁이 <웃음> 먼저다. 뭐야 한편이 왔다 땅굴 어디있냐고? 그냥 그거 알려줘 볼게 그거 길찾기 어차피 힘드니까 여기 <웃음> 우리 쪽에서 좀홀대하니까 저쪽에서 뭐좀 해보겠다고 넘어간 거 같은데? 시엔이 이거 스파이로 성공하는 거 보고 이거 부러워가지고 한편이 나름대로 되게 충성을 다하고 있는 거였으면은 <웃음> 그것도 되게 억울할 거 같은데 제왕님 네 쪽으로 굴 하나 덮팠습니다 어디에요? 어디? 집으로 오시면 됩니다. 집으로? 오케이. 아, 물좀 먹으면서 쉬고 있어야겠다. 하 <웃음> 진짜 잠깐만. 아니 잠잠하던 이유가 <웃음> 진짜 물 마시면서 쉬고 있잖아. 여러분 왜 돌을 캔다고 생각하십니까? 여러분이 돌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. 거아뭔 소리 하는 거야? <웃음> 뭔 소리 하는 거야? <웃음> 뭔 소리 하는 거야? <웃음> 어 여기 스폰으로 오시면 됩니다. 스폰에서 심지요? 아 열로 와서 여기 꺾어서 이런 미친. 오면은 이제 열로 올라가면은 올라와서 요쪽으로 좀만 가면은 제왕님 됩니다. <웃음> 아 중간까지는 안 들키는구나. 아니 그리고 이 정도 버리면은 다음번에는 진짜 탁 했는데. 어 라미가 저로 들어가는데? 어야 땅굴 찾았다. 야 라미 따라왔다 땅굴 찾았어. 잠깐만 기다려봐. <웃음> 아, 아, 야, 이건 진짜 채광용 땅굴인데? <웃음> <웃음> 야, 라미도 진짜 땅굴러네, 땅굴러. 뭐 지나갔는데, 저기. 저 뭔가 발견한 것 같습니다. 뭐예요? 나무 표지판에 네. 원피스 이즈 인이라고 적혀 있어요. 제가 발견했습니다. 어? 뭐지? 뭐지? 없는데? 아니, 뭐야? 그냥 이섬 안쪽에 있다, 뭐 이런 거. 야, 2D처럼 가잖아. 야, 야, 페이크야. 아이, 페이크야, 이씨. 아, 아, 아이, 페이크야. 아, 아이, 아, 아, 아, 2D. 여기 또, 여기 또 있습니다. 여기 또 있습니다. 또 있다고? 어? 원피스너캐비는 <웃음> <웃음> <개빈은> 뭐야? <웃음> 몸 갈라보십쇼. 아니, 몸, 가... 이게 다 계략이라니까, <웃음> 이게. 캐비님 황금장 몸 갈라봐. 야, 근데, 여러분, 속도 보세요. 이게 말이 돼? 이러니까 내가 준비하자고 한 거야. 여러분, 다음 주에 끝냅니다 이거.